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보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죠. 요즘에 얼굴 밴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요즘 장마도 길어지고 코로나 때문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계획이 없던 부분이지만 Q&A를 해볼까 해요.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질문은 그냥 아무거나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소통을 위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괜찮고 굳이 저에 대한 거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 이 평소에 살다가 그냥 지내다가 궁금했던 거 아니면 고민이 생기는 거 고민이 생기는데 이거 어따 말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고민들 아니면 심각한 고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얼굴보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급작스럽지만 이렇게 Q&A 질문을 받으려고 오늘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밖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저는 이 콩차예요. 콩차인데 보이시려나? 아무튼 약콩차입니다. 몸에 좋다고 해서 요즘에 한 일주일 전부터 챙겨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되게 고소한 맛이에요 아무튼 여러모로 질문 있으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소소하게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만드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마 찾아오는 영상은 답변 영상이겠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이나 고민 이것저것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